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영양사 국가고시 시험을 위해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내용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단위가 뭐냐. 그 다음에 조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계량 단위 기구가 있습니다. 조리 왜 하느냐. 목적과 방법. 그다음 조미 원리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큰 범주로서는 식품 영역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식재료를 이용해서 조리 과정을 통해서 음식을 우리가 만들고 이 음식을 인간이 섭취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식품 음식입니다. 아플 때 먹는 약은 제외.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식품, 영양, 이 조리의 학문적 바탕이 뭐냐? 학문적 바탕. 자, 이걸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학문적 바탕이 없, 없는 그런 뭘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 거는, 그건 대학에서 할 거, 대학에서 해야 되는 걸안 하고, 학문적 바탕이 없다는 거는, 아, 대학이 아니에요, 솔직히.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는 얘기는 전공의 밑바탕이 되어 있다. 그 밑바탕이라는 것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양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기순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기순 잣대가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설수 있는 그 기본 단위라는 일곱 개 단위가 있어요. 자 기본 단위를 가지고 이제 기본 단위 이외에 또 유도된 유도 단위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에서 유도됩니다. 모든 단위가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일곱 개 단위가 뭐냐? 자 길이에서는 미터라고 그러면서 small m으로 씁니다. small m. 질량은 킬로그램 둘다 소문자입니다. 킬로 그러는 것은 접두사로서 10의 3성 다시 말해천 얘기입니다. 그램 그러니까 천 그램을 1킬로그램이라고 그런다. 질량이라고 그럽니다. 질량 단위 킬로그램 길이 단위 미터 너무 값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단위고 좀 양이 작은 단위들이 뭐, 그램, 마이크로그램, 뭐, 미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뭐, 나노그램, 이런 단위가 있잖아. 그죠? 기본 단위는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키로그램이다. 그 다음, 시간의 기본 단위, 시간이 기본 단위인데, 초로 나타냅니다. 초. 세컨드에서, small s입니다. 자, small s. 그 다음, 온도의 기본 단위가 켈빈이라고 라지 K를 씁니다. 라지 K 그래서 킬로그램 뭐 킬로메터 할때 라지 K 쓰면 안된다 얘기에요. 이 명확히 지켜주세요. 켈빈 온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도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 다음 빛의 기본 단위 칸델라 CD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기본 단위 라지에 있어서 암페아, 암페아. 그다음 물질 양의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항상 우리는 물질을 다뤘기 때문에 이 물질 양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질, 물질 양을 mol, 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에 e가 들어가서 mol e 표현하면은 mol e, 몰. 이거 어디서 왔냐 하면은 여러분.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단위가 몰레큘 molecule 분자입니다. 몰레큘의 서온 용어입니다. mol 몰 그리고 물질 양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단위다. 일곱 개 중에 하나의 단위다. 대문자 소문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사용해 주세요. 다음. 그럼 국제 이 표준 단위, 기본 단위를 SI 단위라고도 이름을 부른다. 지금 방금 명칭 단위 기호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는, 정의는 최근에 정의를 바꾸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에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뭐론 2019년 5월부터 정의가 바뀌었다. 바뀌었는데 그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얘기하면 기본 잣대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 변화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뭐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여러분 보세요. 길이 기본 단위가 옛날에는 어떤 메타를 딱 이렇게 일, 이것이 1 m 다 그러는 자가 있었습니다. 금속으로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자 길이도 정하지 않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달라지지 않은 어떤 절대적으로 변화가 없는 값으로 기준 단위를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은 이거예요. 1m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빛이 진공 속을 지나가는 빛의 속도가 있잖아. 그렇죠? 그 속도가 약 30만 km per second잖아. 1초에 30만 km를 가는데 그게 1m라는 게 빛의 속도의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지나간 빛이 지나가는 길이를 1m라고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정했느냐 이거는 빛이 진공속을 지나가는 속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변함이 없는 것으로 기본 단위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바뀌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우리가 관심 가졌던 물질의 양의 기본 단위 몰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몰이.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몰을 탄소, 12, 탄소 동위 원소가 많이 있는 중 12, 13, 14다 있는데 12탄소에. 12g 속에 들어있는 물질양을 1몰이라 이렇게 정의한다 어렵게 정의했어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 아보가도로 수자 이건 좀 기억합시다 6.022 곱하기 10에 23성개 6.022 곱하기 10에 2 3성개에 여기에 이 숫자가 아보가도로 숫자입니다 그래 아보가드로 숫자만큼의 물질 양을 일몰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해서 모든 분자든 원자든 이온이든 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 한묶음한묶음 한 묶음. 그것이 그 물질의 1몰이다. 자, 이게 물질의 양몰단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원자면 은 원자의 원자 양이 있습니다. 분자면 분자식이 있고 분자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나 원자의 뒤에 그램수를 붙여버리면은 그 양이 일몰 양입니다. 일몰 양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해가 안된다면 여러분들이 물 분자 물 분자식으로 쓰면 H2O입니다. 맞죠? 물 분자를 H2O라는 물 분자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됐습니까? H2O. 그럼 물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결합, 화학 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다. 그럼 물 분자식을 쓰고 거기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양을 더해서 그램만 붙여버리면은 그 물질 일몰 값입니다. 그러면 H2O. 수소 원자량이 1 1 곱하기 2 산소 원자량16 더하면 18이 되죠 그러니까 18에 그램만 붙이면 그것이 일몰값입니다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물질 따질 때딴거 없어 그게 원자이면 원자량을 구하면 되고 분자이면 분자량을 구하면 돼그 양이 그 물질 일몰양이다 이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적두어를 많이 씁니다 접두어 지금 보시면 은 자, 여기에 자, 10의 마이너스 1성 아, 10의 1성을 1 0그래요을 10의 2성을 핵포 10의 3성을 키로 10의 6성은 메가 라지에 멀씁니다 10의 9성 기가 10의 12성 테라 10의 15성 페타 10의 18성 헥, 엑사 10의 21성 제타 10의 24성 요타 자 이렇게 쓰는데 이 접도 우리가 그래도 좀볼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보입니까 10의 9성 정도까지는 기가까지는 거의 많이 보이죠 쓰고 있잖아 테라 그렇게 자주 쓰이지 그 다음 10의 1성 10의 마이너스 1성 대시입니다. 여러분 대시리터 많이 쓰죠. 대시리터 그 다음 10의 2성분의 1 10의 마이너스 2성 센치 센치메타 많이 쓰잖아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성 미리 미리 메타뭐 미리그램 많이 씁니다. 10의 마이너스 6성, 마이크로, 100만분의 1? 마이크로, 많이 씁니다. 10의 9성, 나노, 나노, 참 많이 쓰죠. 나노, 메타, 나노, 나노. 나노, 그러는 게, 이, 나노메타 단위가 뭐냐 하면은, 물질의 분자 레벨의 단위입니다. 분자 레벨. 자,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12성, 피코. 그 다음, 10에 마이너스 15성 펨토 10에 마이너스 18성 아토 10에 마이너스 21성 잽토 10에 마이너스 24성 역토 자, 이런 접두어를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온도의 기본 단위가 켈빈 온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지 K라고 씁니다 도, K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다른 말로 켈빈 온도 혹은 절대 온도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섭씨 온도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자 보시면 0도씨 100도씨 물에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우리가 백등분 한 것이 섭씨 온도입니다. 자 섭씨 온도고 절대 온도와의 상관관계는 273.1 1.5 더하면 섭씨온도에 273.15를 더하면 켈빈온도 절대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0도씨가 켈빈온도로 273.1 켈빈온도로 273.15 100도씨가 373.15 켈빈 온도로 단위는, 아니, 간격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켈빈 온도가 절대 온도가 무슨 뜻이냐? 왜 절대 온도가 만들어졌느냐? 자, 그 만들어졌는 것이 바로 여기에 좌측에 나와 있는 자,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물리적 현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자, 여기에 기체가 사여져 있어요. 이 기체를, 자, 온도를 낮춥시다. 온도를 내립시다. 자, 온도 내려갈수록 기체 부피는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온도가, 자, 온도가 내려갈수록 기체 부피는 작아지는데, 이 작아지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273.15분의 1만큼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계속 온도를 내려가, 내려가게 만들면 영하 273.15도가 되면 기체 부피가 사라질 것이다.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사라지는 온도가 바로 273.15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온도가, 자, 분자 움직임이 멈춰서 부피는 0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 이 자연계에서의 최저 온도, 이 값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절대 온도 0도입니다. 절대온도 0도가 영하로 치면 영하 273.15도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와 같이 기체 부피가 온도 1도씩 내려가니까 273.15분의 1만큼 계속 부피가 줄어들더라 그러면 영하 273.15도 되면 은 부피가 0으로 갈 것이다 이론적으로 아시겠어요? 그 온도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절대온도 0도입니다. 자 0도 그 다음 물질의 기본단위 몰은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물질 물질일몰이 뭐냐 그 물질일몰은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뭐든지 그 물질 한 묶음인데 그 묶음이 6.02 곱하기 1 0의2 3승계한 묶음으로 묶어야 그래도 몇 그램이 되더라 이 양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한 묶음이 아보가드로 수라는 한 묶음의 양을 1몰이라 한다 그럼 1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램으로 따진다면 얼마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온도 자 중요합니다. 아까 봤습니다. 켈빈 온도 절대 온도 얘기하는 켈빈 온도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 도씨 그 다음 미국에서 많이 쓰는 패런하이트 화씨 섭씨와 화씨 온도를 우리는 켈빈 온도를 국제단위 켈빈 온도가 있지만 사실은 섭씨 온도가 우리 생활에 익숙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화씨 온도가 익숙합니다. 자,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뭐냐 하면 물의 순수한 정류수의 어는점 물론 압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기압이다 가정하에 일기압에서 0도씨에서 얼고 끓는 점 100도씨 그서 끓습니다 그러면 0도씨와 100도씨 사이를 100등분을 해가지고 그한 등분이 섭씨온도에요 켈빈온도도 마찬가지 100등분이고요 화씨온도는 180등분을 했습니다 이건 180등분을 했어요 자 그래서 화씨 온, 섭씨 0도씨는요, 절대 온도로서는 켈빈 온도는 마이너스 273.15도, 1호도고요. 화씨 온도는 32도 페르나이트입니다. 자, 32도입니다. 그 다음, 32도에 180을 더하면 끓는 점인 212도입니다. 화씨로 섭씨는 100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섭씨 온도 10도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섭씨 10도씨입니다. 섭씨 10도씨면 화씨는 얼마, 얼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화씨는 1 8 0도 등분을 했으니까 여기에 32도에 18도를 더하면 됩니다. 32 플러스 18 하면은 18 더하면 얼마입니까? 450도 0 되겠죠, 그렇죠? 섭씨 10도는 화씨 32 플러스 18 더하면은 50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 20도면은, 섭씨 20도면은 화씨는 얼마에 해당될까요? 32도 플러스 18 플러스 18. 32도 플러스 36도. 그러면은, 얼마? 68도 되잖아. 68도. 그렇죠? 자, 18씩 여기는 더해집니다. 그런데 이거 계산이,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상관관계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자 섭씨 온도를 나누기 100을 했는 값이요 화씨 온도에서 32도 빼준 값을 180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자 이식은 기억하기가 쉽겠지 쉽죠? 이식 기억하기가 쉽잖아 그러면 은 섭씨를 화씨로 화씨를 섭씨로 바로 바꿀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 섭씨, 화씨 온도를 준다면, 섭씨로 바꾼다면, 섭씨는, 저, 이거, 180, 양쪽에 100을 곱해버리면, 이거 날아가버리면, 180분에, 180분에, 100. 180분에, 100. 하고, 화씨 온도에, 32도 뺏는 값을 화씨 온도에도 f 32 32 32 그러니까 180분의 100은 다시 말해서 지금 9분의 5가 되잖아. 그렇죠. 9분의 5자 만약에 화씨 계산 하나 해보세요. 화씨 77도입니다. 화씨 77도일 때 섭씨 몇 도입니까? 계산해보세요. 화씨 77도 섭씨 몇 도입니까? 자 이어서 우리가 빛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조리 관련해서는 이 마이크로파 이용을 합니다 적외선 이용합니다 적외선 열선입니다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입니다 자이빛 그 이외에 가시광선, 자외선, 엑서선 감마선, 모라디오파. 뭐 자, 이렇게 있을 때이 다양한 종류 빛을 빛을 자, 빛의 진동수 뭐 파장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빛을 이용을 할때 빛이 물질에 자, 들어왔을 때 원자나 분자 상태에서 원자나 분자 상태도 빛을 흡수를 합니다. 흡수하고 방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소듐 원자가 만약에 빛을 흡수를 어떤 빛을 흡수를 하느냐? 흡수한다면 3s에 있는 전자가 5 8 9나노메타 빛을 흡수하면은 3p 궤도로 전자가 여기되어 올라갑니다. 들뜹니다. 그 다음 330나노메터 빛을 흡수한다면 3에서 전자가 4P 궤도로 들떠버립니다. 그 다음 3P의 전자가 818나노메터 빛을 흡수면 하 4에서 궤도로 전자가 들뜹니다 이와 같이 원자든 분자든 아시겠어요? 빛을 흡수를 하고 방출을 하고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으로 나타나면은 뭐 형광, 인광 뭐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여기에 지금 589 나노메타 빛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이게 들떴다가 다시 원위치 되면서 빛을 589 나노메타를 빛을 낸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소듐 등 소움뭐 네온 등이든 이런 소움 등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빛입니다. 이와 같이 빛이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다. 그럼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아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지금 상태는 벅찹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다음. 빛이 이와 같이 파의 성질도 있지만은요 빛이 에너지를 가진 입자의 성질도 가집니다. 그래서 빛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유도되어 있어요. 이 식이 에너지 E는 h 뉴 new. 뉴는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진동수는 다시 말해서 h 남다분의 c 해서 광속도 C, 남다른 빛의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는데, 여기에 이 식으로서 빛의 에너지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H는 프랑크, 프랑크 상수라는 상수 값입니다. 자, 6.6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성, 주, 마이너스 34성, 줄 세컨드 단위고요 에너지 단위는, 자, 줄로, 뭐, 줄을 또 칼로리로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빛의 진동수, 진동수 알면은, 파장도, 빛, 빛의 광속도, 씨 알기 때문에, 파장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 뮤는 남다분의 씨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식에 이해가지고,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에너지 중에, 특히, 자, 여기에는 분자 에너지 레벨을 나타냈어요. 분자가 보시면, 자, 이렇게, V0, V1, 자, V0, V1, 자, 이렇게 해서, V, V라는 것은, 바이브레이션에서 진동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분자가 진동을 일으킵니다. 자, 분자 진동보다 더 에너지, 낮은 에너지, 그러니까 약한 에너지로서 분자가 또 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 R이라고 표시했는 게 Rotation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 받아도 분자가 움직일 수 있는 회전이 하나 있고요. 회전, Rotation 1, 2, 3가 회전, 그 다음에 Vibration, 진동. 진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길이 변화도 있고 각도 변화도 있고 이런 진동들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3S의 전자가 3P로 여기 된다든지 이와 같이 에너지 갭이 굉장히 큰 전자전입니다. 전자전에는 이렇게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바이브레이션, 로테이션 바이브레이션은 약한 에너지를 받아서도 이 분자가 회전도 되고 진동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는 게 여기가 바로 회전 에너지 주니 로테이션 R123 표현했는 게 회전 에너지고요. 그 다음, 바이브레이션 0, 1 이게 진동 에너지 얘기고요. 그 다음, 이 점프되는 큰 에너지 차이가 전자 에너지 준이라고. 다시 말해서, 분자가 회전, 진동,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준이 점프를 할수 있는 이와 같은 에너지 갭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갭에 움직일 때 뭐로 필요한 빛을 받으면 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여기에 조리 쪽에 가지고 오느냐. 조리 쪽에 가지고 와야 설명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자레인지 바로 물 분자의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에 의해서 나오는 열로서 조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문제의 조리 목적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답할까? 첫째, 영양성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리를 한다. 영양성을 높인다. 그 다음에 소화성을 좋게 한다. 소화되기 어려운 거 익혀가지고 소화되기 쉽게 한다. 그 다음, 기호성을 향상시켜준다. 어떤 향미를 좋게 한다든지, 뭐 외관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위생적으로 안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병원성, 세균료, 해충,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걸 제거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독성을 가지는 부분을 제거를 하든지 독성분을 제거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조리 과정에서 필요로 또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장 운반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다음 식생활 다양성을 에 가능하게 해준다. 뭐 동일한 식재료인데 음식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조리는 이런 목적으로 조리를 한다. 그래서, 그럼 조리용 계량 기구 용량. 자, 이거, 자, 이거 외우자. 55, 200ml. 자, s m 그러니까 작은 티스푼. 그 다음 큰 티스푼. 큰컵 하나. 자, 이렇게. 5, 15, 200ml. 그 다음, 계량 방법이 종종 우리가 문제를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꿀 기름 같은 이 점성이 아주 많은 액체. 이거는 뭐, 할편 계량 컵을 사용해서 계량한다. 그 다음, 밀가루는 채로 친 후에 계량컵에 수북이 담아가지고 컵 위만 깎아서 측정해라. 그래 툭툭 두드린다든지 이러면 안된다. 버터 마가리는 실온에 방치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계량컵에 꾹꾹 눌러 담아라. 꾹꾹 눌러 담고 컵 위를 깎아내고 측정해라. 고체 식품은요. 부피보다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고체 식품은 그다음 액체 식품 경우에 만약에 수평 바닥에 용기를 놓으면은 액체 표면에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생깁니다. 자, 메니스커스라는 것이 자, 액체가 이렇게 액체가 담겨 있다 하면은 이와 같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 가지고 벽면에 액체가 따라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따라 올라가는걸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 밑에 아랫부분을 읽어주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아랫부분을 매니스커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매니스커스 자, 이 아랫부분을 읽어준다. 그 다음 에너지 전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도 대류 복사 자, 이세 가지 방법 자, 전도라는 것은 물질 이동이 없이 이 얘기입니다. 자, 물질이 이동해서 열을 전달해주면 대류입니다. 물질 이동 없이 열 에너지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잖아. 그러게 주로 금속 재질에 의해서 금속 재질이 열이 전달이 되는데 금속 재질이 뜨거운 금속이 금속이 움직여가지고 끝으로 열을 전달해 주지는 않잖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 금속 재질 속에 그 전자에 의해 가지고 사실 열이 전달되지, 금속이 움직여가지고 열을 전달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류는 이제 직접 예로서뭐 액체나 기체를 자, 열을 가열하면 은 대류에 의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비중차에 의해 가지고 따던 해진 공기는 밀도 부피가 팽창하니까 가벼워져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차가워지면 밑으로 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물이 기체가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해줍니다. 이것이 대류입니다. 그 다음, 복사는 중간 매체 없습니다. 직접 전달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어떤 불이 있는데, 불, 불, 저기 불이 있지만은 바로 이렇게 나, 내가 따뜻함을 느낍니다. 물론 공기가 데워져서 나에게 따뜻한 이 감을 올 수도 있지만은, 그 대류 부분을 제외하고 아시겠어요? 직접 직접 그 복사 에너지로 자, 열원으로부터 중간 매체 없이 가열된 물체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근데 이 복사는 만약에 중간에 그 복사 빛 복사 열이 오지 못하도록 뭘 차단해 버리면은 오지 못합니다. 이거는, 복사는 어때요? 진공에서도, 진공에서도 그대로 전파가 됩니다. 빛이 진공에서 가장 빠릅니다, 속도가. 빛이 진공을 통과합니다. 바로 그, 그것이 복사입니다. 그러니까 열 전달 속도는 복사, 대류, 전도, 자, 이런 속도로, 복사가 가장 빠르고, 대륙, 전도, 자, 이런 순서이다. 그 다음, 물을 많이 이용합니다. 수분입니다. 자, 액체, 물이, 비열, 자, 액체 1kg을 1도씩 올리는데 1kcal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램으로 따지면, 액체 물 1g을 1도 온도 올리려고 그러면 1칼로리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만입니다. 비열 그 다음 수증기 자 액체물이 기체 수증기로 만들어질 때 수증기로 갈때자 기화열 그러는 것입니다. 기화열이 540kcal per kg 그램으로 따진다면 1그램을 1그램을 액체 1그램을 만약에 수증기로 내 보내기 위해서는 540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540 칼로리 엄청나죠? 그렇죠. 자, 540 칼로리가 필요하다. 그다음 고체 얼음을 자, 고체 얼음의 비열은 보시면, 얼음 1g을 1도 올리는데 0.5 칼로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1 칼로리고요. 얼음은 0.5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음, 얼음을 1도 온도 올리는 데 올리는 것과 물을 1도 온도 올리는데 어, 무엇이 에너지가 더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뭐예요? 물이 비열이 1칼로리이고 얼음은 0.5밖에 안되잖아 비열 아, 그 다음 고체 얼음을 액체 물로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얼음을 녹여야 됩니다. 그 녹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융해열이라고 해요. 융해열, 자, 80kcal per kg. kg은 너무 크니까 우리가 g으로 따진다면 1g을 얼음을 물로 만들려고 그러면 80kcal가 필요하다. 자, 이것 좀 기억을 좀 합시다. 80 칼로리, 그 다음에 540 칼로리. 자, 540 칼로리. 고체 얼음을 액체 물로, 그리고 나서 액체 물을 수정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관계야. 그 다음, 만약에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얼음을 바로 기체 수정기로 보내버릴 수가 없을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걸 승화라고 그래요. 승화. 자, 이게 승화 쉽게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게 드라이아이스입니다. 드라이아이스. 많이 쓰고 있죠. 승화. 물에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 조건은 이제 그냥 일반 우리 이사 낮은 일기압 하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우측에, 자, 승화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물입니다. 물의 솔리드 얼음이에요. 자, 얼음을 가스 수증기로 보내버리는데, 여기 보시면, 트리플 포인트라는 삼중점이 보입니다. 이 삼중점이 뭐냐 하면은 0.0098도씨, 온도는 0.0098도씨고 압력은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성 기압. 아, 자, 그러니까 0.006 .00, 기압. 그러니까 아주 감압을 시켜야 됩니다. 압력 거의 없 이 압력 압력을 낮추고 온도를 자 압력을 낮추고 온도를 올려 주면은 이와 같이 얼음이 액체 물을 거치지 않고 수증기로 갈수 있습니다. 자, 이거 원래 식품에서도 이용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자 여기에 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 잘 보시면은 물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됐고 그다음 수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유수가 있고 결합수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수, 결합수. 자유수는 글자 그대로 열력학적으로 운동이 자유로운 수분입니다 일명 다른 말로 유리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력학적으로 운동이 자유롭다 얘기는 물의 고유한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결합수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등 식품성분과 수소결합으로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물 자유로운 물 자, 이렇게 물 분자를 나누었다 자유수와 결합수의 각각의 성질이 자, 이 표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내용만 보시고 그 다음 문제는 수분의 활성도 값으로 우리가 수분 활성도 값을 구하자. 수분 활성도 값은 p0분의 p다. p0는 순수한 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p는 식품 중의 수증기압. 수증기압이 뭐냐?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다. 그럼 수증기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면 수증기압이 크다,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수증기압은 어떻게, 뭐와 비, 반비례 관계 있냐 하면은, 자, 식품 속에 NOW 혹은 여기에 뭐 MW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M, 그런 건, m o l e c u l 분자니까, 여기는 N이라고 씁시다. N. 물에 몰수. 자, 물의 몰수. NS는, S는 식품 속에 뭐, 녹아 있는 용질의 몰수. NOW 플러스 NS 분해 NOW. 자, 이렇게 해서 수분 활성도를 구할 수가 있다. 수분 활성도. 그 다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상대 습도 퍼센트 값으로 나타낸 상대 습도 퍼센트니까 나누기 100해 주면은 이것이 수분 활성도 값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수분 활성도를 이론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도 구하고 실험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험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예를 들었습니다. 5% 포도당 분자량이 180. 포도당 용액의 수분 활성도를 구해보세요. 그 다음, 문제 2번에 10% 소금물의 수분 활성도를 구해보세요. 자, 10% 소금물의 수분 활성도. 자, 값을 구했는데 이 식이 맞, 맞습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10% 소금물은 우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일본 일 조선 간장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조선 간장이라는 간장은 약 소금물 한 20% 정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더 높을 수도 있고 좀더 약할 수도 있어요. 이 소금물 속에 이 간장 속에 수분 활성도 값을 구해보세요. 1, 2, 3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답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다음 수분 활성도하고 식품의 안전성 관계 자, 세균 0.90 이상 되어야만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 효모 0.88 곰팡이 0.80 그 다음 요세개는꼭좀 외우세요 0.9 0.88 0.80 그 다음 내근성 곰팡이 0.65 내산토합성 효모 0.60 자 대부분 0.85 이하가 되면은 대부분의 효소는 효소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식품 저장 방법으로 수분 활성도 값을 낮추어 가지고 미생물 성장을 억제시킵니다. 자 수분 활성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면 수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표면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밑에 이런 식품의 식품 표면에 수분이 수분 분자들이 자 이렇게 어떤 층에는 수분이 이렇게 흡착되어 있고, 흡착되지 않는 영역도 보이고, 흡착되어 있고 되지 않고, 그러게 완벽한 이저 수분이 다 흡착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닌, 이걸 단분자 영역이라고 보시고, 자 다분자 층 영역. 보시면은 이제 표면에는 전체 한 층은 다 수분 분자가 이제 에... 흡착이 되어 있어요. 그 위층에 또 수분 분자들이 분자층을 이루고 있는 층도 있고, 그렇지 못한 층도 보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위쪽에 이걸 제1영역이라고 그러고, 자 이걸 2영역이라고 합시다. 그럼 1, 2영역 사이에. 이와 같이 전체 표면이 적어도 수분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가 존재할 겁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덮여져 있는 수분이 차지하고 있는 표면에 수분이 들어가 이제 흡착되어 있는 이 표면적을 구하는 실험이 실험이 바로 이 b e t 라고 그러는 표면적 실험 방법이 있습니다. 실험 방법이. 그러니까 표면적을 구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1영역과 2영역 경계 사이에 분명히 전체가 다 수분 분자가 흡착되어 있는 면적 표면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럼 1영역, 2영역, 3영역을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면 이겁니다. 자, 1영역은 이와 같이 완전히, 완전히 이온결합 형태로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는 수분 형태입니다. 그 다음, 3영역은 완전 자유수 영역입니다. 그럼 2영역이 이와 같이 몇개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는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뭐 수소 결합을 되어 있고 비극성 결합이라 하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수분이 이와 같이 여러 층으로 수분층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 식품이 자 이런 상태에 있던 식품을 수분을 이제 제거합니다. 탈수 시킵니다. 자. 등온탈습 곡선, 그 수분을 잃어갑니다. 자 잃어가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분이 쭉 잃어가가지고 자 여기 있는 수분까지 만약에 제거됐다가 다시 수분을 등온이라고 온도를 일정한 온도 같은 온도에서 이런 뜻입니다. 수분 탈습됐는 걸 흡습을 시켜보자. 자, 수분 흡습되면, 자,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분이. 그러면 이만큼 갭이 생기죠. 이 갭이 결국에는 뭡니까? 탈습시켰다가 흡습시켰다가 원위치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이 갭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수분 활성도, 식품 안전성 관계. 자,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잘 그리세요. 자, 여기가 1영역 앞쪽에서 봤습니다. 3영역, 2영역. 자, 이 그림에서 제일 위에 자, 이, 이 선을 봅시다. 유지 산화, 유지 산화는 자, 이렇게 해서 1영역과 2영역, 초반영역의 유지산화가 가장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지산화는 억제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자, 효소 반응을 억제시키려고 그러면은, 자, 효소 반응이 이렇게 이렇게 0.3에서부터 뭐 0.0.80이 뭡니까? 곰팡이죠. 곰팡이 0.80 이상 되어야 사실은 예, 보세요. 곰팡이 0.75 정도부터 이렇게 곰팡이 성장합니다. 그다음에 효모 0.88이죠. 0.88. 세균 0.90 다시 말해서 세균효모 곰팡이 억제를 시키려 하면 결국에는 3영역은 벗어나라 이얘기잖아자 3영역 벗어나가지고 0.80 이하로 식품의 수분활성도를 낮춰라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문제는 유지산화는 어떻게 해요 억제시킬 수가 없죠. 자, 이 정도 우리가 0.70 정도 왔다라고 하더라도 유지산화는 아주 잘 일어납니다. 유지산화 억제시킬 방법 쉽지 않아요.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비효소적 갈변이, 자, 비효소적 갈변도 계속 이 영역에서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가수분해 반응은 어디 0.52 정도에서부터 가수분해만 이영역에 가수분해 반응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식품이 가수분해 되면은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영역은 가수분해 반응 이 영역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효소 반응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분 활성도 여러분, 0.70 수분 활성도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분 활성도 값, 가지고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자, 수분 활성도와 관계된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책에.